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생살도 일부 함께 도려내야만 하는 법 권순위를 단지하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일부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왜 얼마나 우리의 깊은 염원을 담아서 뽑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읍참마숙하는 대통령.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의 멤버로 지목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 뉴스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의외로 이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서 분개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몇 차례 퇴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 바가 있는데 그는 퇴직 후 정관 변호사로서 자신의 욕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머리를 빚어온 인물의 행동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자숙하는 기간이라도 갖는 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끈질기고 지배한 변협에 대한 노크 때문인지 변협 내 등록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판사 검사로 봉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이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등록에 대한 가부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변호사 협회 내의 독립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판사검사 법학 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구가 이재명이 대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과는 별개로 변호사법이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권순일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법조인들을 비롯한 몇몇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권순일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첫째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과연 부끄럼을 아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권순일의 욕심이 염치를 이긴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입니다. 둘째 대법관을 지낸 전관의 경우 그 몸값이 일반 판사 출신보다도 훨씬 높은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장동 사건이 한참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변호사로서 자신의 돈벌 국리부터 하고 있는 듯한 그의 집요한 변호사 등록 신청은 대법관식이라 지낸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셋째, 김만배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을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의 수사 진착이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는 것이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권순일이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것을 역지사지해 보면 나는 대장동 관련자들과 재판거래 사건에서 빠져나갈 자신이 있다 검찰이 감히 대법관 출신인 나 권순일에게까지 수사를 하지는 못할 거라는 자신감 같은 것이 엿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동안 대장동 화천대유 김만배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접촉이 있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8년 5월 29일에 열린 kbs 경기도지사후보자토론회와 6월 5일 열린 mbc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 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둘째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은 공소사실 중 이지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이재명의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셋째, 이 유죄 판결은 피고 이재명에게 인생 막장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벌금 300만원의 선거로 인해서 첫째는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가 됩니다. 둘째는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는 당선 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38억원의 돈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당선 무효 충격뿐만 아니라 평생 갚아도 갚기 어려울 38억 원의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어려움, 사느냐 죽느냐에 버금가는 어려움에 처한 이재명이 수단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와 특수관계에 있던 김만배가 나섰습니다. 그가 이재명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하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9월 6일 이재명은 이 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9월 19일이고 이 사건은 10월 31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됩니다. 그러나 김만배가 2020년 3월 5일, 5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이렇게 4차례 네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간 이후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 체에 회부합니다. 둘째 대장동 개발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는 2020년 3월 5일부터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던 7월 16일까지 무려 6번이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납니다. 김만배가 판결이 끝난 이후에 두 차례 더 권순일을 만난 것까지 합하면 총 8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 출입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두 사람의 회동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있은 다음 날인 17일 바로 이 날에도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재명의 판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무죄 판결과 김만배와 권순일 대법관의 8차례 걸친 만남이 분명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넷째, 이러한 추정에는 또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일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장본인이며 결국 그가 무죄 판결을 이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언론의 평가입니다. 다섯째 권순일 대법관이 2010년 9월 8일 퇴임을 한 이후에는 김만배가 대법원을 방문한 일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김만배가 대법원을 갔던 것은 오로지 권순일을 만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 그런 방증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권순일이 없는 대법원에 갈 일이 없는 김만배 여기에 그동안 8차례에 걸친 두 사람의 만남에 비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월간 조선이 입수한 화면의 연봉계약서 자료에 따르면 권순일은 대법관을 퇴임하고 두 달이 채 못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월 1500만원씩 총액 2억 4천만원을 받기로 한 계약을 했습니다. 권순일이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매달 1,500만원씩 공짜돈을 받겠다 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역시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크게 신세진 것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곱째. 앞에 언급한 사실들보다 더 크고 폭발력이 있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정동 50억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가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의 이름을 언급한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2020년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에 대한 27차 공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씨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는데 김만배가 50억을 줘야 할 사람들을 세워줄게 라면서 권순일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홍성근 최재경 등 다섯 사람을 언급하는 대화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운운하는 멤버 들중한 명이 권순일이라는 녹음 내용이 재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국민이 직업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고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으로 뽑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법치를 올바로 세워달라는 것,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간 자들, 탈북업으로 강제 복송시킨 자들, 60여 년 각고의 세월 끝에 이룩한 전 세계 초격차 원전 기술을 스스로 폐기하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던 그 용감 무식함,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산업부의 요구를 수십 차례 묵살해버리고 그 부담을 다음 정부에게 떠넘겨버리는 뻔뻔스러운 자들, 소주성 경제정책으로 청소상공인들을 죽어나가게 하고 온갖 탈법, 편법, 검수한 법안으로 자기들의 산때미 같은 죄를 덮으려 했던 후안무치한 자들, 평등경제라면서 기업들 주리를 틀었던 자들, 기업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무려 5 2 2일 동안 차가운 감옥에 가두었던 자들,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북한을 도와주자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주자고 트럼프를 속이고도 모자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득했던 자들 무장해제에 버금가는 불리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자들 공무원을 시켜서 새벽에 수백 건의 자료를 삭제하게 했던 자들 이들의 불법탈법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들의 불법탈법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법원, 검찰계 일부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선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우파 국민들이 상상이라도 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생살도 일부 함께 도려내야만 하는 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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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습니다. 이 나라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친구라도 그 어떤 신세를 지은 사람이라도 눈물로 단죄할 수 있는 지도자 이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